One, two, three, four.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t open?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u The earth, 먼저 구매한 거는 나또인데 이거는 사이드 메뉴로 같이 먹으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버터헤드 레터스인데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양상추보다 좀더 잎이 부드럽고 쓴맛이 아예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서 재구매 해봤어요 이거는 닭 날개 부분인데 제가 최강록 셰프님의 고추장 닭날개 조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라해보려고 구매했어요 원래 여기에 바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질은 지금 마켓컬리에서 품절이라서 그거는 다시 한번더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 대파도 한달 동안 조금 넉넉하게 먹으려고 한 묶음 샀어요. 이거는 알배기 배추인데 배추 된장국 할때 조금 넣고 배추찜을 한번 해볼까 해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이츠베라 마요네즈예요 이게 비건 마요네즈라 그래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마요네즈가 좀더 건강할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또띠아인데 치킨 랩이나 또띠아 피자 이런 데 되게 유용하게 쓸일것 같아서 8인치짜리 구매했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진짜 진짜 맛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더블치즈돈가스예요 이거 진짜 안에 치즈도 너무 가득하고 맛있어서 또 재구매했어요 마지막은 찹쌀꾸덕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가래떡 구워서 조청에 찍어먹는 제품이에요 근데 안에 모짜렐라 치즈도 들어있다고 해서 맛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We stand o n the opposite s o o r Hello, m o no, n no. I reach through mysterious ceilings My o n l y hope I look for the things I don't know s uh h -huh, o u l be the last to fall in this h i s t a n d a r Show me where it ends. On n on a n t on. I should be the last. I seem to know. Hello. Past a n show me where the end. myself down the drain. I used to live within the clouds, yes, somehow. And stayed grounded for more than five years. And I'm terrified for you now, shall the woman I once knew.